깔수 있어? 어이, 됐다. 어. 뭐야? 아, 뭐야? 아이를 깔수 있어? 한번 가 보자. 가볼래? 오고. 오고. 아. 가진 어떻게 온 거야? 지금 뭐 하시죠? 지금 가지볶음을 위해 화기름을 내고 있습니다 아하 제가 오늘 가지볶음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가지를 샀는데 힘들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희 인호 오빠가 지금 가지볶음을 해준다네요 여기다가 마늘을 좀 넣을게요 아라 왜요? 아 다른거 틀어줘요? 지금 뭐하시죠? 가지를 먹기 좋게 살고 있죠 한 번에 넣읍시다 가요? 자 썰어놓은 가지와 양파를 싹 넣습니다 이 엄마가 준 간장 어딨지? 1년대 간장입니다. 됐고요. 이 정도가 좀좋이 뭐? 이 뭐? 지금, 이노빠 가지볶음 처음 해봐요. 응. 응.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가기구도 뭐 해먹을 일이 없지. 나는 엄마가 자주 했으니까 먹고 싶어서. 어떤 맛일까 궁금. 가능한 보세요. 자, 씩금 가능하면 보세요. 다른 걸로 보지, 다른 걸로. 이거 먹어볼게요. 이렇게는가? 음, 너무 맛있어. 맛있어? 대박. 대... 간맞아 응. 짤다 먹자. 그럼 그, 이에다된거 같아. 하면 될거 같아. 이제 밥 먹을까? 이거 끓여야 돼? 어, 끓야지 잠깐만. 지금 가지나물이 완성됐는데 엄청 맛있네요 저희 교회 갔다 와가지고 좀 세수하고 싶어갖고 일단 세수를 하고 남편이 또 미역국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너무 자랑하는 것 같죠? 미안해요 근데 아무튼 미역국도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해달라고 스름을를 두릅니다 국거리용 한우 국거리를 스테인레스에 볶으면 잘 달라붙으니까 이걸 잘 저어줘야 돼.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이 역을 같이 넣고 끓입니다. 엄마가 했어 엄마가 봤지? 아이고, 반지 어딨어? 아니, 반 이거 왜안 될까요? 육수가... 여기다가 물 넣고 그냥 막 끓이면 안 돼요? 안 되나? 따로 해야 된다고요? 이거 뭐예요? 다시팩? 해물 해물 육수? 한살림의 해물 팩입니다. 국트팩 마늘은 냉동실에 이렇게 큐브 모양으로 다 올려놨는데 마늘을 한팩 아니 한 조각 넣었습니다. 끓여줍니다. 오케이. 가지나물 완성. 어, 개미? 야, 개미가 있어 엄마랑 같이 볼까? 아무셔아무셔 아빠 좀. 아빠. 어 간장. 스크래치도. 스크래치도. 스크 다시 또 가려 보면 됩니다. 이 정도? <웃음> <웃음> 음. 맛있고. 꿀맛이다. 맞죠요? <웃음> 자. 아, 어 예뻐요. 찾았어 아이라 뭐 먹어요? 응? 가자 먹었죠? 어. 까까 응. 맛있어? 네. 응. 뭐 먹었지? 구운 감자? 응. 구운 감자 먹었어? 네. 응. 음. 맛있어요? 또 줄까? 그머미안거꽉 찼어? 아야, 봐. 아, 귀여워. 야 아빠 지금. 청소하고 있어 아까 수박 먹은 거 치우고 있어 아빠 음. 아직 삼키지 삼키기 어렵나 봐. 그래서 애기들은 고기를 갈아서 밥에다가 해 갖고 주더라고. 음? 아빠 잘 버리고 와주세요. 고마워요. 음, 쓰레기, 음식 쓰레기 잘 버려주세요. 아멘 아멘은.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은 아니고 아빠 잘 갔다 오라고 어이쿠. 엄마, 엄마 엄마가 어. 뽀뽀해 줬어? 아유리한테아유리 뽀뽀.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뽀뽀해 줬어? 엄마 엄마가 아빠, 어. 아빠, 아빠, 아빠 아, 아빠야? 이건 아유리네 나는 알아요 엄마야. 모두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유 리가 엉덩이 춤을 출때 그래. 엉덩이를 출출 출력 어딨고? 엄마 될게 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될게 누구야? 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응. 음. 할머니, 할머니. 응. 음. 우리 모두 알아요. 아빠, 아빠.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빠, 아빠, 아빠. 와. 텔레비전에 누가 쓰니까? 이가 보여. 똑딱똑딱 시계 뒤에. 참았어? 아니, 발가락이 보여. 아, 음. 아, 아, 아, 발가락이 보여? 아이리이 아. 발가락이 보여. <웃음> 부드러워 부 숨을 밑에 숨을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엉덩이가 보여 아, 그럼 방 아니 아, 그럼 어디지 어? 한번 봐야다 우리 장난 안 아파다 숨어 숨어 우리 아기 어디 있지? <웃음> 아 어딨지? 우리 애기 어딨지? <웃음> 하나 둘셋 짠! 여기야 아유리 여기 있어요? 있어요 이리 와요 아 찾았다 어? 얜 누구야? 토시야 누구야? 어? 가지예요 가지 가지 가지가 뭔지 알아요? 안 매워요 이거 안 매워요? 안 매워요. 가지 같이. 물 먹을까? 이렇게 먹는거야? 갖 따라서? <웃음> <웃음> 안녕 해봐 <웃음> 아니, 뱉으면 안돼 다 먹어야지 뱉으면 안돼 먹어요 잘 준비할게